이제 이걸로 뭐반 개만 해. 이게 뭐 하려고? 이 마른 생선 쪄놓은 거. 음. 이제 뻑시니까 여기다 지져먹어 호박 넣고. 음, 마른 생선을 음. 조려 먹는 거구나. 음. 오, 그 호박이 아주 크다. 반만 넣어야지. 한번 맛있어. 생선하고 조리면. 음. 그럼 마른 생선 조림이구나. 응. 음. 사 등분 하면 되겠. 다 아 호박을 밑에 깔고? 음. 호박을 두껍게 써내 음. 이게 무나 감자를 넣는게 아니라 호박을 넣고 줍니다 음. 요즘 호박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 음. 청양고추도 두 개만 썰고 딱! 이렇게 음 딱! 딱! 호박도 그냥 두껍게 썰어줘 음 솔직하게, 음. 물을 붓고, 음. 생선을 넣고, 이제 마른 생선 먹고 남은 거다 넣어야지. 음. 뻣뻣하잖아. 그러니까 부럽게좀 음. 질렸죠? 여기다가, 간장을, 이거, 이렇게, 음. 마늘, 이거 넣고, 생강 반 스푼 넣고, 청양고추 넣고, 양파 반쪽 넣고, 고춧가루 넣게 고춧가루. 음. 마른 생선이니까 고춧가루 많이 안 넣어도 돼. 이제 여기다 양념을 부어. 다 됐어. 이래가지고 안채야 응. 음. 꼭 끓여야지. 응. 음. 이게 해놓으면 맛있겠네. 응. 음. 맛있겠지? 응. 음, 아이 맛있겠다. 알을 이렇게. 응. 음, 다 됐을 응, 때. 이거 익은 음식이잖아. 응. 음. 이제 말라서 촉촉하게 해 먹으려고. 호박은 오래 끓이면 안 돼. 풀어져응 음, 그렇지. 이렇게. 이렇게 익었을 때 이렇게. 이렇게. 응. 음, 잘 익었네. 음. 밑에 깔아서. 꿀도, 국물도 떠먹고 응. 음. 그래야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예수인데 이걸 하나씩 먹어보자. 잘 먹겠습니다. 아 맛있겠다 이거. 이게 맛있어 원래 호박은 너무 맛있어 그러네. 호박이야 응. 이 음, 맛있어. 음. 먹어봐. 또 시컵 먹고 이렇게 또 졸여 먹으니까 맛있겠네. 이, 이 호박이 맛있어. 음. 다 음. 맛있어. 가오리가 너무 맛있어. 그래? 음. 아주또 입맛을 돋궈주네. 와 국물이 시원하다. 야 얼큰하고 아주 맛있네. 음 요리가 하나 또 나왔죠. 그러니까 <웃음> 야이 호박이 진짜 맛있어. 이 호박이 뭐야 이렇게 큰 게? 조선 호박이야 그러마. 이거? 조선 호박. 음 애호박이 아니라 늙은 호박, 새호박 음. 이제 이래 가지고 이거 노랗게 음. 익기 전에 이렇게 해면 맛있어. 야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. 음 이건맨 냉장고에 그냥 이리 밀리고 그런 것보다 딱 먹고 끝내버려야지 안 그래? 음. 빈데떡도 음. 저게 이제 다붙채는으면좀세잖아 음. 그러면 여기다 딱딱딱딱 호박이나 뭐썰어놓고 이렇게 음. 빈대떡을 지글지글지글해서 먹어도 맛있어 아좀 맛있네 추석에 이제 전 부스레기 막 남고 이런 마른 생선 남고 그러면 그걸 설에? 구, 명절에? 명절에? 음. 명절 다음에는 이렇게 해먹어 보면. 국물이 맛있대 음. 이것도 맛있겠는데 그게 민어. 뭐야? 민어, 민어. 음. 다 맛있어 이거 원래 다 삶아서 잘 쪘던 건데 요 뭐. 음, 코드 코드 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